안녕하세요 사과나무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목도리는 귀욤미니목도리인데요 저는 시크리돌 한타레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제료가사용할실은 어, 이렇게 보시면 울 60에 아크릴 40% 혼방사구요 어, 5에서 6mm 정도의 바늘을 사용해 준다면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폭은 8cm 정도 나오고요. 길이는 방울을 제외한 120cm 정도 나와요. 처음 3코로 시작해서 코를 늘려가면서 16코까지 만들어준 후더 이상 코를 늘리지 않고 쭉 겉뜨기로만 떠서 만들어주었고요. 코 잡기, 겉뜨기, 코 늘리기, 코 줄이기, 뭐, 이렇게. 대바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뜨기법으로 만들어봤답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더잘 보이라고 실을 도톰한 실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3코 시작코 잡아주기를 할건데요. 코를 잡으실 때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엄지와 검지로 실을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한뼘 정도 남겨주고 약지와 새끼로 실을 감싸줍니다 삼각형 모양이 됐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실 하단으로 바늘을 넣고 살짝 들어 올립니다 엄지나 검지로 실을 잡아주세요 바늘을 내려서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두 코가 생기게 되요 그런 다음 다시 코를 한 코만 더 잡아주면 되겠네요 바늘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끼 귀 모양이 됐어요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나옵니다 꼬리실은 매듭을 지어서 묶어줍니다 가 만들어졌네요. 바늘, 저는 실 이렇게 잡아줍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첫 단은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겉뜨기는 바늘이 네모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떠주기 삼각형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도록 꼬리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줍니다 바늘 돌릴게요 둘째 단부터는 어, 어, 짝스다는 16코가 될때까지 코를 눌려줘야해요 오른쪽에 5핀으로 마킹 해놓을게요 이제부터 5핀이 오른쪽에 위치할 때마다 코를 눌려주면 되겠어요 짝수단이니까 코 늘리기 할 때는 첫 코에 다음 코, 끝 코에 앞 코에서 코를 늘려줘야 된답니다 여기서는 세 코가 있으니까 가운데 어, 한 코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 둘째 땀 부터는 첫 코는 뜨지 않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옆선이 예쁘게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빼주기. 코 늘려줘야 되겠죠 가운데 코 하단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 일자로 바닥에 누운 코가 있어요 오른쪽 바늘을 밑에서 위로 찔러넣습니다 공간을 만질기 위해서 살짝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 바늘을 걸어줍니다 찌를 돌려 떠줄게요 이렇게 하면 한 코를 늘려준 거예요 저희 그런 다음 나머지 두 코는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바늘 돌리겠습니다 5핀의 위치 확인해 주세요 5핀은 지금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홀수단이에요 홀수단인 음... 코 늘리기가 끝난 다음 단은 홀수단이 되는데 여기서는 첫 코는 빼뜨기하고 모두 겉뜨기를 떠줍니다 한마디로 홀수단에서는 코를 늘리지 않고 짝수단에서만 코를 늘려서 떠주는 거예요 바늘 돌리겠습니다. 마킹한 오피니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요. 짝수단이죠? 짝수단에서 코를 늘려줘야 되는데 첫 코에 다음 코, 끝 코에 앞 코에서 코 늘려주기 하면 돼요. 첫 코는 어떻게? 빼뜨기 해주고 코 늘리기 해줍니다. 하단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바늘에 걸어줄게요. 돌려서 떠줍니다. 원래 얘는 원래 코죠? 원래 코도 떠주고 끝 코에 앞코 나왔습니다. 코 늘리기 해줘야 돼요. 밑에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다음 바늘을 찔러서 넣고 돌려서 떠줍니다. 마지막 두코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저희 세 코로 시작해서 이제 몇코 됐는지 한번 세워볼게요. 둘이 여섯 코가 됐네요. 5핀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왼쪽에 위치해있으면 어떻게? 첫코배 뜨기 하는 모두 겉뜨기로 떠줍니다. 바늘 돌리겠습니다. 바늘 돌려줄게요 5핀이 다시 오른쪽에 위치해 있네요 짝수단이에요 첫 코는 빼뜨기 해주고 첫 코에 앞 코에서 코를 늘려주어야 하니까 바늘 찔러 넣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 바늘에 걸어주고 돌려서 떠줍니다 또한 코가 늘어났어요 쭉 뜨다가 끝 코에 아코 나왔어요. 코늘리기 해줘야 되겠죠? 하단에서 바늘을 찔러놓고 살짝 들어 올려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왼쪽 바늘에 걸어서 돌려서 떠줍니다. 마지막 두코 모두 겉뜨기로 떠줬어요. 좀 세모난 모양이 생겼네요. 그쵸? 바늘 돌려줍니다. 코, 늘리기, 코 늘리기가 끝난 다음 단은 어떻게? 저코 빼뜨기 해준 후 모두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반을 돌릴게요. 저희 요 요기까지만 떠볼게요. 코늘리기 요기까지만 해볼게요. 5핀는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리 여섯 여덟 코까지 늘어났어요. 코를 늘릴 때는 첫코에 다음 코, 끝코에앞 코에서 코늘리기 해주는 거예요. 첫 코는 어떻게 빼뜨기 옆선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빼뜨기 해주고 코늘리기 해줘야 되니까 첫코에 다음 코니까 코늘리기 해줘야 되겠죠? 밑에서 바늘을 찔러서 살짝 들어 올린 후 왼쪽 바늘에 걸고 떠줍니다. 쭉쭉쭉쭉 모두 겉뜨기로 뜨다가 끝코에 야코가 나왔어요. 하단에서 코눌려줘야 되겠죠? 바늘을 찔러 놓고 살짝 들어올려서 공간 만들어준 다음에 옆바늘에 걸고 돌려서 떠줍니다. 나머지 두코 모두 겉뜨기로 떠줘야 되겠죠? 바늘 돌릴게요. 코 늘리기가 끝난 다음 단은 어떻게? 저 코는 빼뜨기 해주고 나머지는 모두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세코 잡아 준후첫단 모두 겉뜨기로 떠준후 코를 늘리고 뜨고 늘리지 않고 뜨고 늘리지 않, 늘리고 뜨고 늘리지 않고 뜨고 늘릴 때는 오핀이 내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할 때 늘려 주는 거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저는 코 늘리기를 해 주어서 16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6코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코를 늘리지 않고 계속 겉뜨기로만 떠주시면 바로 이렇게 기다란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두 단만 같이 떠볼게요. 초크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옆선이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빼뜨기 해주고 무조건 겉뜨기로만 떠줍니다. 계속 겉뜨기로만 떠주면 돼요. 이제 다 떴으면 세모 모양으로 이 부분도 마무리를 지울 건데요. 5핀이 필요합니다. 오핀으로 마킹을 할게요. 오른쪽에도 마킹하고. 이제 5핀이 오른쪽에 와 있을 때 코를 줄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코 줄일 때는 코에 다음 두 코, 끝 코에서 앞에 두 코를 함께 떠주면 돼요. 첫 코는 빼뜨기 하고요. 두코 한꺼번에 첫코 다음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떠주고 쭉 값뜨기로 그러니까 마지막 세코가 남았을때 2코를 한꺼번에 떠주시는겁니다 세코 남았네요 이제 두코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주기 마지막 코는 한코를 겉뜨기로 떠야겠죠? 되 돌릴게요 코 늘리기와 마찬가지로 줄일때도 코를 한단 줄이셨으면 한단은 그냥 겉뜨기로만 쭉 떠주셔야 돼요 물론 첫 코는 빼뜨기해 주시는겁니다. 앞에서 어느정도 익숙해지셨을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 좀 빨리 뜰게요. 하고, 오픈 여기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두 코를 한 번에 떠주기 그 다음 나머지도 껍데기로 쭉쭉쭉 떠주다가 세코 남았을 때 한 번에 떠주고 한 코는 빼뜨기로 코 줄기가 끝난 다음 단은 어떻게 첫코 빼뜨기 하고 겉뜨기로만 쭉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다섯 어, 코가 남을 때까지 아 아니요. 네코가 남을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네코까지 줄였습니다. 왼의 위치 확인해주세요. 아이고, 첫 코는 빼뜨기하고요. 둘째 코, 셋째 코, 네개밖에 어, 없으니까. 첫... 코에 두코, 끝코에 두코, 두코에서 줄여야 되니까 가운데코가 되겠죠? 가운데 두코를 한번에 떠줍니다. 마지막은 겉뜨기 뜨고 나서 코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단은 겉뜨기로만 떠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돌려서 이제 여기부터 코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코뭐 마무리할 때는 어, 여지껏 첫 단을 제외한 첫 코는 뜨지 않았죠. 마지막 단은 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하고 마지막 단만 첫 코를 떠주는 거예요. 첫코 떠주고 두 번째 코도 겉뜨기 방향으로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두 코를 이렇게 엎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코도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코가 앞으로 이렇게 식으로 쭉 빼서 마무리질 정도만 내버려두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고리 안으로 한번더실 끝을 통과해서 마무리 줬어요. 돗바늘로. 바늘을 마무리할 때는 아시죠? 이렇게 하면 갈래갈래 찢어져서 이거 느끼 힘듭니다. 한번 접어서 바늘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서 한번더레듭을 지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옆선, 옆선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선으로 내려옵니다. 달렸어요. 방으로 한번 달아 볼게요 어, 방을 뭐, 뭐 테슬이라던가 폼폼이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어, 산 열쇠고리 인데 빼서 부드러운 부분만 쓸게요 요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아까 처음에 매듭 묶어준 부분 있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접어서 깐을 끼워줍니다 그런 다음 꼬리 통과 모르니까두번 정도 통과를 해 주겠습니다 좀좀 튼튼하게 그런 다음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베덹 한번 지어줄게요 옆선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넣어줄게요 옆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 지금 두겹이거든요. 요째로 바늘에 넣어 줍니다. 어. 들어왔네요. 이렇게 넣어서 <웃음> 음, 비슷한 위치에 달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잘 위치 잡아서 고리로 한번 돌려준 다음에 대충 실 매듭을 한번 돌려서 해준 다음에 반대편으로 갈게요 편에다가 매듭. 한번 더 매듭 지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튼튼하게.